안녕하세요 마리맘정원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저녁들은 드셨는지요? 저희는 오늘 맷돌 호박으로 죽을 써서 호박죽을 먹었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쓴 호박죽은요 어릴때 저 엄마가 해주시던 그 방법 그대로 사용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제가 호박은 이렇게 잘랐지만 남편이 껍질은 다벗겨졌답니다 그리고 이 호박을 삶을때는요 음 압력솥에다 삶으세요 그럼 빠른시간에 호박이 완전 뭉러집니다 굵은 소금을 일단 넣고 물도 한컵 넣습니다 혹시 탁 타는거를 염려해야 돼서요 이제 끓어 끓어 빨리 끓어 불을 켰습니다 그 사이 저는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음, 호박이 다그 사이에 펄스 익어가지고 호박국물을 떠가지고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어, 하는게 아니라요 이게 부슬부슬 덩어리찌개 범벅 만들듯이 이렇게 구슬구슬하게 이렇게 저으면 돼요 <웃음> 보이시죠? 어, 계란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호박이 이미 뭉그러져 있어서 그 국물로 밀가루를 약간 저밀고 어깬다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그렇게 반죽이 되지 않게 부슬부슬하게 약간 덩어리가 지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맛있다 생각만 해도 이제 압력솥 푹 익은 압력솥 뭐 압력솥에다가요 이... 어... 호박을 자르면 아니 삶으면 어... 이렇게 도깨비박만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잘 익는지 거기다가 반죽한 밀가루를 부슬부슬 넣으면서 이제 끓여줍니다 다시 끓여줘요 뜨거우니까 뭐 금방 또 끓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더 부어주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단맛은 뭘로 했을까요? 단맛은요. 설탕 대신에 집에서 쓰고 있는 조청으로 단맛을 냈답니다. 설탕보다는 훨씬 좋죠. 조청이 조청도 저희가 선물 받은 건데 1년된 전통인 집에서 만든 추천이래요 <웃음> 그래가지고 호박죽을 익혀 익혀 익혀 저어서 잘 익혀가지고 오늘은 저희 부부가 호박죽을 맛있게 먹은 그런 날이었답니다 저녁으로 음, 그래서 이거를 얼른 찍어서 영상을 공유해 보려고요 혹시라도 지금 집에 맷돌 호박이 있으시면 도전 도전 호박죽 굉장히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음뭐 쌀을 뿌리고 가루를 내고 옹심이를 만들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급한데 빨리 먹고 싶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음, 이것처럼 빨리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밀가루가 집에 보통들 다 있잖아요. 그냥, 그냥 꼭 호박물 아니래도 일반 생수로도 살짝 넣어서 약간 보슬보슬하게 해갖고 드시면 됩니다.